방송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된 새벽 0시 1분입니다 12번째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제가 13번째 라이브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번주에 못봤죠? 우리가? <웃음> 그때 제가 친구 라이브 공연을 가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라이브 진행을 못하게 됐고요. 그거를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공지를 했는데 제가 너무 앞뒤 사정 말씀을 안 드리고 라이브를 못 하겠다고 해서 걱정해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어,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아주 즐겁게 놀고 왔고요. 음, 근데 라이브 방송을 못해서 여러분들을 그때 못 만난 거는 참 아쉬웠어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웃음> 지금 친구 공연 영상도 편집 중이니까 나중에 올라오면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곡 듣고 올게요. 세븐, 와줘. <웃음> 할리스? 아, 그, 할리스 맞나요? 힐리스? 그거 신고 들어야 될것 같은 노래죠? Yeah. 세븐의 와줘!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노래 가사가 정말 슬프죠. 아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끝나지 않아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여전히 잊지 못해서 기다려야 하는 그 마음 아우 속상해. 이거를 힐리스 타고 부를 만한 <웃음>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웃음> 아 맞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저희 유튜브 라디오 새벽 0시 1분 새벽 0시 1분이 구독자 200명을 맞이했습니다 네 200명 구독자가 드디어 달성이 되었고요 1000명까지는 그러면 한좀더 걸리겠네요 <웃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구독을 조금씩이라도 해주고 계셔서 이 방송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는 저저번 주와는 다르게 다행히 여러분들의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초반에는 그래도 좀... 사연들이 많이 오는 편이었는데 요새는 조금 뜸하네요. 하여튼 매번 이렇게 사연을 보내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별거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모두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침침한 게 비가 올듯 말듯하네요. 사실 우리 조카 처음으로 피아노를 쳐서 1년에 두번 있는 동네 발표회를 가는 날이었어요. 어릴 때 피아노 많이 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카가 이렇게 많이 컸나 싶은 게 울컥하더라고요. 발표회 가기 전에 한번 쳐보는데 어머나 한 번도 안 틀리고 치길래 너무 신났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서 동영상을, 동영상을 찍다가 끊겼잖아요 너무 속상한데 다시 한번 연습해보자 했는데 음, 이번엔 몇번 삐끗삐끗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발표회장에 도착해서는 조금 걱정이 됐는지 조카가 주눅이 든것 같더라고요 잘해라 잘해라 응원해주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손을 꼭 잡아주는데 아또 1번으로 서는 거 있죠 근데 너무 기특하게 무대에서는 한 번도 안 틀리고 하길래 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냥 아기 같았던 조카가 피아노 앞에 앉아있으니까 여전히 우리 아가 하면서도 뭔가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철님도 악기 치셨어요. 어, 참첫 무대, 첫 무대 얘기도 좀 해주세요. 만감이 교차하는 날이었어요.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 이거 글씨가 거꾸로 보인다고요? 아,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실제로는 제대로 돼 있는데 어, 이거를 어떻게 반대로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유튜브 라디오 0001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네, 라이브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반대로 보입니다. 자. 사연 첫 번째 사연 만나봤는데 아 저도 어제 오늘까지 조카랑 같이 있었거든요. 음 나중에는 조카가 더 자라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의 조카처럼 피아노도 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러면 어 아, 저도 정말 엄청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정말 귀여웠을 것 같아요. 음. 첫 무대 제 모델로서의 첫 무대는 아이모 모델2 마지막 쇼를 할 때였고요 공식적인 서울 컬렉션 첫 무대는 2006년 ss였던 것 같아요 시즌 ss 그때 서울 컬렉션 데뷔 했을 때는 제가 머리를 흰색으로 탈색을 했었어요 흰색으로 탈색을 하고 정옥준 쇼를 하고 다른 쇼를 할 때는 이제 머리 색깔 뭐 스프레이를 뿌리도 막 해서 한 쇼를 데뷔 때 여섯, 일곱 개한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음한 10kg 정도가 더 쪄서 돼지가 되었습니다. 음 그때는 정말 쇼장에서 엄청 긴장을 많이 하고 걸었던 것 같은데 되돌아보면 음 진짜 엄청 두근두근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그게 어떤 감정이었는지조차 잘 기억이 안날 정도로 굉장히 하이 음, 텐션이었던 것 같긴 해요. 굉장히 하이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음, 내가 뜬금없이 정말 대학생이었다가 갑자기 모델이 돼서 이렇게 쇼에 서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남다른 경험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쇼장에 섰을 때그핀 조명과 긴 무대, 런웨이. 하, 그 런웨이가 정말 길어 보였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여유로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객들도 볼수 있는 정도의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확실히 무대를 더 즐길 수, 있어, 어, 즐길 수 있는, 음. 무대를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감정상태가 됐던 것 같아요 갈수록 음. 참 재밌었습니다 쇼는 여전히 지금 해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좀 집중해서 봐주고 그러는 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아, 6월 8일에 제가 쇼를 하나 합니다 6월 8일 날 쇼를 하나 하는데 그때 또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사연을 한번 또 만나보고 올게요. 두 번째 사연은 역시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아, 안타깝습니다. 이별 사연이네요.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얼마 전 이별을 했습니다. 친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나갔었는데 친구의 남자친구의 친구가 같이 와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인상도 좋고 매너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술자리를 같이 하다가 친구가 갑자기 자기 남자친구랑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랑 그 남자만 두고. 두 사람은 저희한테 둘이 더 있다가 빠이 하더니 홀랑 가버렸지 뭐예요. 그러자 그 남자는 음, 저 불편하세요? 저는 둘이 한잔더 했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같이 한잔더 하자고 저한테 권하더라고요. 저희는 고갈비에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웃어주는 남자. 우린 뭔가 말이 통하는 것 같았고 첫인상이 좋으니까 계속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더라고요. 우리는 그 뒤로도 자주 만나 밥도 먹고 영화도 봤지만 애인이라고 하기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제 친구에게 좀 어이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 걔랑 만나냐고 근데 걔전 여친 정리는 했냐며 물어보는 거예요. 저 말고 아직 정리 안한 여자친구가 있어서 고백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친구에게 얘기를 들은 그날 저녁 저는 그 남자를 만났고 돌려 묻지 않고 바로 물어봤어요. 너 여자친구 있어? 그러자 그 남자는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뭔가 오늘부로 우리 헤어졌다 끝이다라고 정리는 안 했는데 연락 안 한지는 한참 됐다고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오늘부터 정식으로 저와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 얼마 전까지 저희는 2년이 넘게 잘 연애를 해왔어요. 둘 사이에 큰 문제도 없고 잘 싸우지도 않았고요. 저한테 정말 잘해주기도 했고 늘 따뜻하고 편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제 친구에게 전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을 또 접하게 됐어요 제 남친이 전에 만나던 여자랑 같이 있던 걸 봤다는 거예요 제 남친은 제 친구랑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기거든요 잊고 지내던 불안한 마음이 다시 자라나고 전더 이상 그를 믿을 수가 없어졌어요 친구에게 그 얘기를 들은 날 저녁 전 남친에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너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남친이 무슨 말을 하려는데 전 듣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와버렸어요. 연락도 모두 무시하고 그렇게 지낸 지 벌써 한달 정도가 됐네요. 그리고 얼마 전 그에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안 믿어주면 할말 없는데 예전에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연락한 적도 없고 정말 우연히 정말 우연히 봐서 그냥 소주 한잔한게 다라고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쁘다면 미안하대요. 자기 마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린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문자가 왔는데 저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싫었고 그걸 저한테 말안한채 넘어가려 했다는 사실도 싫고 마주쳤다 하더라도 왜 소주를 같이 마시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또한번 상처받기 싫어서 마음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래도 자꾸만 마음에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흘러나온 사랑인지 정인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만 그 사람을 찾아가나 봐요. 그동안 그 사람과의 추억도 시간도 저한테 소중했으니까요. 쉽게 그 사람이 잊혀지진 않네요. 그래도 전 오늘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않으려고 주먹을 꼭 쥐고 바보처럼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다는 마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두 번째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별 사연이네요 그 남자분이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셨네요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것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2년 동안 만나면서 별 문제 없었다고 는 하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속에는 아그 불안감이 불안함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거를 무너뜨리는 이제 행동을 하셨으니 아 굉장히 여자분 마음이 좀 많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여자분한테 필요한 거는 확실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남자분이 어. 다시는 그런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은 헤어지신 상태라고 하지만 여자분이 사연 보내주신 여자분이 아직 확실히 마음 정리를 못 하시는 걸 보니 아직도 그래도 남자분이 굉장히 잘 해주시긴 했나 봐요 여자분의 마음이 아직 남자분을 못 잊고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믿어볼 수 있다고 라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다시 한번 만나보고 얘기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이런 마음 상태로 끝내기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좋으셨다 그랬고 그대로 끝내기에는 여자분에게 다시 못 만날 만큼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남자분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남자분이 분명히 잘못하신 것 같고 어, 사연 보내주신 여자분의 믿음과 마음의 상처를 주신 건 맞지만 여자분이 아직 음, 남자분에 대한 마음을 못 잡으신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사연 보내주신 분께도 그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으로 남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음, 이 노래도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요.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다 라는 노래 듣고 올게요. <웃음> 네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너무 옛날 노래만 들고 앉았죠 <웃음> 근데 에스파파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탁재훈씨입니다 탁재훈씨 <웃음> 아 예전에 제가 모델 축구팀에서 축구를 하면서 탁재훈 씨 팀이랑 시합을 한 적이 있었는데 오 축구 굉장히 잘하세요 어네 수지 씨그 라이브를 예, 주중으로 이제 옮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는 저도 놀고 싶고 주중에는 이제 어 근데 뭐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어. 조금 더 들어주시면 좋겠긴 한데 하여튼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 많아서 너무 다행이에요 음. 자 오늘 어쨌든 사연 두 가지 다 어, 소개를 해봤고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음, 꼭좀 사연 보내주세요 구독자 200명 돌파했는데 이제 200, 200분 중에 단두 분이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웃음> 그러니까 사연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라이브 방송을 이끌어 나갈 만한 소재가 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심 뭐라 그럴까요? 되게 심심한 인생을 요즘 살고 있어서 재밌는 이야기들을 막 계속해서 이어나갈 만한 거리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방송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 친구 이제 가수이자 시인인 강백수씨가 어, 새 싱글 집에 가고 싶다 제가 전에 노래 한번 틀어, 틀어드렸죠 어, 집에 가고 싶다 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어, 이제 공연 라이브 공연을 한거였고요 거기에 갔다 왔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왔어요 친구 라이브 영상을 몇개 찍어 왔어 와갖고 지금 제 말도 안 되게 꽂은 컴퓨터로 이제 편집 중이니까 나중에 다 완성되면 브이로그로 올려드릴게요. 어, 그 친구 노래들 가사들이 굉장히 생활 밀착형 노래라서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음꽤 유명한 노래로는 일단 타임머신이라는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하나 그거 뭐야 뭐야 뭐야 그, 차태현 씨가 주연했던 영화인데, 그, 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니까, 러 눈, 눈 멀어서, 이제, 못 보게 되는 그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 보고 싶었어 라는, 그, 영화 OST를 불렀어요. 원래 있던 노래였는데, 이제 영화 OST로 쓰였죠. 그거 두 곡이, 굉장히 유명, 굉장히 유명한 곡이고요 어, 집에 가고 싶다라는 요번 노래는 많은 직장인분들 혹은 어 학생들 또 하여튼 밖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집에 가고 싶을 때 들으면 딱 맞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고 싶다 어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는 감기에 걸렸었어요 감기에 걸렸었는데 요새 어쨌든 초여름같이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엄청 쌀쌀하잖아요 일교차가 많이 크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진짜 목, 목이 너무 아파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번 감기가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한번 걸리면 이게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감기라서 안 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제 라디오의 두번째 코너 만화추천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나>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래된 아파트 단지, 낡은 아파트 상가 구석에 있을 것만 같은 만화 추천 방 만추방입니다. 오늘 추천드릴 만화는 다음 웹툰이고요. 다음 어, 얼마 전에 마지막화가 올라온 작품이라서 정주행이 가능한 작품입니다. 제목은 무능력자고요. 어, 작가님 성함은 비둘기입니다. 어... 만화의 그림체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만화입니다. 작가분의 전작품과 전작품의 그림체와 분위기가 너무 달라서 전좀 놀랐는데요. 웹툰 속의 캐릭터들이 다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동글동글해서. 뭔가 웹툰 자체가 때 묻지 않은 그런 시골... 시골이라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깨끗한 어,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느낌의 웹툰이라서 힐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오늘 방송이 끝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간단한 줄거리는 이제 초능력을 갖고 태어나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남자 주인공이 능력을 잃은 후 무능력자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되고요. 아주 오랜 인연으로부터 시작된 이두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웹툰 속에 등장인물이 굉장히 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말을 말을 진짜 예쁘게 해요 음, 너무 예쁘게 해서 어느 하나 누구 하나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웹툰이에요 사실 요즘에는 막 복수하고 죽이고 막 싸우고 하는 이야기들을 소재로 한 웹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웹툰들 사이에서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포근한 그림체에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웹툰인데요 음, 판타지적인 소재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어, 웹툰 속 등장인물들의 인간적인 상호작용이 더욱 눈에 들어오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웹툰 무능력자 작가는 비둘기 님 입니다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어요 만화추천방 이었습니다 네 만화추천방 이었습니다 다음 웹툰 무능력자 참... 마음 따뜻해지는 웹툰을 오랜만에 만나서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흐뭇한 마음으로 볼수 있었던 그런 웹툰이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 감정을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요. 아, 오늘 마지막 곡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올게요. 도민의 동암역 2번 출구 피처링 김무성 성지영이라는 곡입니다. 동암역 2번 출구 듣고 올게요. 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을 본적 있나요 여전히 이렇게 네, 도민. 동합역 2번 출구. 피처링 김무성, 성지영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걸로 오늘 마지막 곡까지 듣고 왔고요. 아, 사실 오늘 저, 그, 뭐라고 그럴까, 경락마사지랑 매선침을 맞고 왔는데, 어 너무 아파요, 진짜. 진짜 너무 아파서, 이거를 다음 주에도 받아야 되는데, <웃음> 아픈 거 싫습니다, 정말. 하여튼, 그래도 예뻐지려면 아픈 걸 참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하고, 여러분, 오늘 방송 마쳐볼게요. 5월도 어느덧 열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는 것 같고 조만간 제 생일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웃음> 이번 생일은 그 어떤 때보다 많은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생일때만큼은 정말 어,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딱 15일 남았군요 저의 생일이 5월 25일입니다 <웃음> 주중의 한첫 공식적인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주말보다는 좀 잠들기 아쉬운 주중 방송이 더 낫지 않았나 싶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좋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음.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불금을 함께 맞이하면서 다들 편하게 코 잠들어봅시다. <웃음> 여러분의 숙면을 위해서 이제 방송 마치고 불 끌게요. 잘자요.